배치 장소를 어디를 해야 할지 참 고민이고 음... 드릴 모드를 만들려면 탄화 텅스텐이 필요하고 그 탄화 텅스텐은 이새끼로못만들다 탄소도 되니까. 있는데 탄소.. 탄화 텅스텐이 필요한다 얘가 그거는 화학실에서 조합을 해야 한다 따로 탄소랑 텅스텐 하면 되나 아마도 그렇게 될 건데 뭐.. 그러, 그런 거 같은데 뭐.. 수소 같은 거 필요한 거아이지잠깐 아, 그런 거 필요할 수도 있다. 여기는 타... 기후응측기가 있잖아. 아, 타나텅스텐 화학식종 보고 자 기후응측기가 있다. 없을 건데, 다른 거. 어, 그냥 WC다. 수소 필요하면 기후응측기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 안 된다. 아, 필요 없더라, 야. 목수사나 이온 붙은거 아니니까 그런거 붙은거 아니니까 상관없지 아 맞다 중형 셔틀인데 다신 달로 날아갈래? 언니갈수 어, 있나 같이? 같이는 그후보의가 만들어가지고 달면 같이 갈수 있던 걸로 기억한다 한번 달아서 가자 같이 음 그거 만드는 거 자체는 아무 일도 아니다 저번에 뭐뭐 이제는... 뭐 필요하다 해서 갖고 와라 했다 아이가 알루미늄인가? 음. 아 어, 거긴 알루미늄 필요하지다고? 화학실 어 완성된 것 같은데. 응 음, 완성된 건데 어디다가 배치할까. 배치할 자리가 별로 없네. 일단 탄소 하나는 어야한다 탄소는. 통스테인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일단 저거 조립도 완료돼야 한다. 요거 배치할 그 페이지가 필요하니까. 그럼 내가 이걸 왜 뽑았니? 음? 암모늄 필요없고 질소떡 흑연 이거 흑연 갖고 먼지 타면 탄수되나 아니 흑연 이건 나중에 포장기 만들 때 쓰는 거 그거 어디 갔노 어 찾았다 텅스텐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히 많이 나는 박물 중 하나다 유일하다 사실상 어, 나만해도 한군데 있긴 하더라 이거 광산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텅스텐하고 탄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어디? 근데 아직 저거 전기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바로는 못쓰거든 그럼 이거 우리 도전 까지다깰 때까지 다 해야되나? 일단 요 놈을 달아주고 어? 그렇네 어, 자리를 옮겨야 한다 전기연결을 해야하니까 너무 많이 쓰는거 아이가 뭐 칸을? 응그수 어. 있지만 뭐 문어발식 연결하다 터지는거 아이가 혹시 음 여기는 그런건 없더라 저거 다행이네 어있다 꽂아 아 그건 안꽂아야 된다 옆에 연결해놨다 어 해놨네 들어가 임마 오케이. 저거 F 눌러가지고 작동시켜라. 탄, 탄소, 탄화 정스텐. 갑시다. 어. 이거 생각보다 작업속도 더 빠르니? 위에 보면. 어. 뭐야, 이거, 야, 이, 뭐, 사기인데? 겁나 <웃음> 빨리 돼. 이거 개발되면 노벨상이라고. 야, 니도 에이? 하나 개발할래? 어, 탄화 정스텐이다. 너를... 이거 깨면 어. 뭐지? 어야 이거 오. 어떻게 수고하냐 계속, 왜 계속 뜯는 그걸 뜯는데 잠깐만 이거 수고 어떻게 하냐 야 이거 수고 어떻게 합니까 응? 니가 아까 클릭해가지고 뺄수 있던거 아니었나 왜 이게 클때뭐 그러니까 왜 저게 빼져 왜 니가 빼지니 아 뭐야 이거 야야 야, 줄까 말까 그러는데 망할 것 원래 이거 자 클릭하면 빼지는 거 아니었나?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웃음> 어? 그래핀도 만들 수 있네 어 이것저것 만들 수 있어 오야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다 뭔데? 우리가 지금 포인 바이트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바로 연구할 수가 없다 드릴을 바로 연구할 수 없다 얼마 필요한데 대략 천, 천이백 더 필요하다. 얼마지? 천이백이 더 필요하다. 이건1 천, 이천오백짜리거든. 나 천삼백 씹고 있는데. 그렇네. 천삼백, 아! 같이 모아주구나, 이게. 야, 이거 오지, 오지 뺍니까? 음.. 그냥 다른 걸 덮어 씌어가지고 추가 생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 니네 한번 해볼래? 도중까지 깨진니 그럴까? 그럼 탄화 통스템 똑같이 하나도 만들어야지 음. 어차피 니도 개발할 거야 이거 니도 달고 있어야지 아이씨 통스템 야야 안잡아진다 아직도. 어. 됐다 강제 분리 당했다 <웃음> 됐다 꼽아놨자 아 잠깐만 다음 건 어떻게 빼. <웃음> 어 저거는 뺄수 있다. 니가 잘못 클릭해서 그렇게 된거 있어. 아 아마 아마 그게 잘못된 거 같다. 자꾸 내 화학실이 활성화된다야 왼손 갖다 놓으면 약간 잘못 눌러지는 거지. 이게. 그래 이래 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거 위에 올려 둬라. 당장에 <웃음> 가방 입고 왔다, 왔다 모르고. 니 가방 입고 왔다. 가방이 필다 뭐, <웃음> 뭐, 나한테 꽂는 데 이게. <웃음> 일단 몇... 우리가 바이트를 더 모아야 하거든 바이트 개꾼인게 달이지 달가몰래아로보의자를 잠깐만 로보가 연구를 안해도 되네 혼합물 두 개면 된다 어 진짜 얼마 안하네 혼합물 두 개면 바로 만들어서 갈수 있다 달 한번 갔다 왔다가 근데 그 이전에 응 음, 당장 우리가 앞으로 가서 많이 필요할 아이템 미리 만들어 둬야 하거든 혼합물 진짜 잔뜩 들고 가야 된다 아니? 원심불리기 하나 여분으로 만들어 놨다 내가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잠깐만 나나 나 총이다 그거 통좀 달자 나는 통을 더 만들 거다 <웃음> 통한 8개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산소필터 꺼져 통 만들 거야 아 근데 거기 달에다 내가 어느정도 해놨으니까 야 혹시 아 맞다 내가 저번에 그거 꽂아놔서 보이겠지 어 유도표지 하나 꽂았다 해가 어, 내가 준걸로 테더번들 한개 남아있네 하나있는거 써버리고 비울까 그냥 테더번들 니네 지금 통이 네개 있나? 어네개 마도 네개 마이... 들었다. 마네개 마이... 어, 금방 채운다 이거. 어뭐더 만들까? 두개더 대충. 음 이번에 좀 오래 있다갈래? 어 달해? 응. 음. 뭐 여기선 당장에 식량이 필요하다거나 한건 없으니까. 혹시 드릴 만들 수도 있으니까 타나 텅스텐 달아갈래? 음 거기서 만들려면은 이것저것 또 추가로 해야 한대 근데 일단은 테더 이거좀 많이 들고 가야 되죠 생각외로 그것 열려. 때문에 그게 많이 필요한 거니까 음. 포장기는 이미 연구되어 있네 흑연으로 당장 만들어 버리겠어 알루미늄도 만들어 놨구나 아 맞다 알루미늄은 당장 여기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거다 신기하다 저거 만들어내는데 전력생산.. 미국 전력생산량 2%나 되는데 저거 알루미? 하나 만드는데 <웃음> 하나는 아니지 <웃음> 그래도 아 그거 해도. 아 진짜 많이 든다 저거 하나는 안드는데 어 저거 전기 존나 든다더라 어 근데 여기서는 뭐딱한만들어진 <웃음> 못된 놈이 <웃음> 저 진짜. 못된 놈이야 두꺼비집의 원인이다 알루미늄 그래서 알루미늄 <웃음> 캔 하나 하나 나오고. 분리수거 열심히 합시다. 우린 그냥 뚝딱하 하나 만들어지는 우리 보관함 <웃음> 몇개더 들고 갈래? 보관함? 그냥 흑연 가지고 압축해버려도 되는데. 어. 지금 포장기를 3 개를 만들었거든. 이거 가지고 그냥 압축해버려도 되는 일이기다. 갈까, 그냥? 근데 내가 이 포장기를 아껴둔 이유가, 음. 나중에 그,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써먹으면 지금 써버리면 은 나중에 다시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 단점아 내가 텅스텐을 진짜 많이 들고 왔구나 아직도 다 못썼다니 아연 닭 하나 <웃음> 그거는 뭐 일단 아껴두고 있다 언젠가는 쓰겠지 음. 레진을 가져갈까 아니면 혼합물을 가져갈까 혼합물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레진 거쭉 주변에 많더라 그럼 호남물 한 박스 가져갑니다 흐흐흐흐어차이크게 <웃음> <살이 그게> 났다 <웃음> 호남물 한 박스 근데 우리 그냥 통만 채우면 이거 양산 가능하다 8개씩 음.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냥 알루미늄 한 박스가 나올 듯 어? 그럴까? 그냥 주변에서 산소 좀 조금만 채우면서 계속 흙만 파대면 금방 양산하니까 응. 음. 어, 야 그분이 타나, 타나, 타나 통스템 여기 내려뒀나 어? 하나? 니가 타... 들고있나 타나통스템? 어 하나 들고있다 음. 간지로 꼽아놨다 일단 이렇게 된 김에 그거 뭐냐 음. 추진기를 하나 더 여유분으로 들고와서 거기 두 개로 들까? 그럴까? 그러면 암모늄 하나 알루미늄 하나 은근히 알루미늄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지고 응. 음. 뭐야죠 못생긴 암모늄 녀석. 별사탕같이.. 생겼다고 그러지 마라. <웃음> 당근. 영구챔버 하나 만들어갈까? 레진의 혼합물. 여기 3 d 프린터가 <웃음> 왜이래 빠를까요? 전기만 들어오면 존나 빠릅니다이 전기.. 두꺼비집의 원인이다. 여기가. 맞다 맞다 맞다 하지 마, 맞다. 맞다 요건 제네레이터 이거 하나 하나 정도 챙겨갈까? 무슨 제네레이터? 파워 제네레이터. 두고 갈까어 잠만 포장할게. 그래. <웃음> 아그 포장기가 열 가격 비싸나 저거? 아니 저거 아. 그거 하나다. 그 네? 뭐냐 흑연 하나로 만들 수 있어. 흑연 하나. 이 싸네. 흑연 자체는 구하기가 은근히 어려운데 어, 원심불리 가지고 두 개씩 양산할수 있거든 왜왜 왜 산만 올라가면 바로 나오는데 산을 안가면 은 흔하지가 않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우리가 산에 가야지 그게 흔한거지 산을 안가면 볼 수가 없다 아니면 산 말고 그산악 지형 주변에 있는 언덕이나 뭐 절벽 지형 주변에또 있고 그럼 우주선이 두 개나 있네 두개다 쓰면 자원 낭비다 오? 괜찮아졌다 야 많이 실을 수 있네 뭔 어, 엄청 많이 실을 수 있어 연구챔버 하나 들었거든 근데 저건 딱히 쓸모가 없는데 음... <웃음> 용광로를 가져가는게 더 의미는 있는데 만들어 버렸으니까 가져가고 용광로가 얼마 하지? 내진 호남물이면뭐 그냥 가져가서 만들어도 되고 아 그래 어, 그거있나? 만들수있나 그거를? 에 기후 응축기 아직 안되네 안돌아가네 2200바이트라니 젠장맞을 바이트들 알루미늄 좀챙겨갈시다 형이 몇개 챙겨갈까? 음.. 뭐.. 두박스있으니까 <웃음> 니네 인벤토리 몇칸 비웠는데 많이 비웠다 봐봐, 여섯칸에 비어있는데. 여섯칸에 다 채워라. 많이 쓰나 보네. 혹시 모르니까. 이 전기 전기를 잡아먹는 주범 녀석. 여섯칸 채웠나? 응. 그러면 이동합시다. 이제 또그 옆에 기계 옆에 세개 비었지. 아, 거기 통으로 다 채워져 있어서 그런 거다. 아. 나는 제네레이터 들고 뭐 들고 가고 들고 가죠. 미리미리 다 챙겨가야 하니까 생각을 더 해봅시다. 아 그래 야 이거 탄소 탄소 들어라. 몇칸비었는지 없다. 어나 하나 들을 수밖에 없는데. 잠깐만. 제네레이터 만일... 나 버리고 들 알루미늄을 하나 뺄까? 아니 됐다. 알루미늄은 들고 가는 게 좋다. 오케이 그럼 가자. 어차피 제네레이터도 그냥 버텨주면 되거든. 응. 음. 아 맞다 그 전판 있잖아 산 내려오다가 음. 뛰어서 내려오다가 다리 접질려서 사망했다나 <웃음> 다리 접질려서 <웃음> 어, 다리 접질려서 한부 사망했다 어디 타면 됩니까? 어저 앞에 원래 타는데 다섯 다스... 아 잠만 나 하나 한칸 비웠다 저거 설치하는 것 때문에 <웃음> 이제는 안 쓰는 요 작은 발전기를 가지고 가버려야겠다 야야 모르고 나고체로 주기 주식이... 발로 차가지고 구덩이에 떨어졌다 다시 올리면 된다 <웃음> 됐다 다행이다 나난 로보의자에 탄다 니는 정상칸에 타라 발사해라 위가 그러니까 땜이 발사... 발사 키가 뭐 들어? 어? 어? V였나 <웃음> C였나? C 아니면 V 잠깐만 다시 못 타냐? 음 타면 되지 왜 F 누르세요 F 입구, 누르세. 입구 F... 쪽에 눌러 입구 F... 쪽에 마우스 대고 탔음 어 됐다 한번 발사장 내렸다가 위가 땜 어? FIRE 야왜 발사가 안되냐 응? 어 발사한다 And... 지 마음대로 한다 <웃음> <웃음> 내가 누른건데 으악 아 니가 네가... We got them fire We got them fire 달로 갑시다 아무래도 내가 먼저 타가지고 내가 제어하는 걸로 된거 같아 응그 자리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 가끔씩 이거 보면은 행성 뚫고 지나갈 때도 있어 <웃음> 행성핵 터지는 거야이거 그러면. 달, 달 왔나? 어. 어, 오로라다. 어, 어 오로라 있네, 진짜. 어, 봤나? 지형 뚫고 가는 거 봤나? <웃음> 으악. 렉 걸렸다, 아, 여기, 여기 착륙했었네, 진짜. 행성 간의 장거리 여행이라는 걸 깼습니다. 어, 어 정확히 어. 왔다. 내가 있던 흔적이다. 내가 버린 점토도 있네. 점토. 제너레이터. 토양 자원. 우신 불리기 먼저 돌렸다 갈래? 음, 일단은 내가 이 위에 떨어졌거든. <웃음> 내렸더니 여기 위에 있네. 어광 예예 이거, 이거 광물 자원을 보관해 둘 만한 곳이 있나요? 아 그거 위로 내려가는 길요쪽이 파놨는데 어 그거는 둘째치고 요로 캐시 겹쳐있어가지고 아이템 꺼내기 가 힘들다 아. 이거. 어. 그래서 지금 지형이 약간 다듬고 아 잠깐만 니, 니가 내리면 그, 거기서 내려지겠다 충분히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지금 응. <웃음> 야나 봐봐 로켓 뚫고 있다 <웃음> 로켓 예? 갖다 버려 아 거기다 놔두자 야이 로켓 자빠진다 씨야 <웃음> 로켓 어... 자빠진다 저거 어구... 몇백 조짜리다 저거는 <웃음> 오우야 여기 있어? 혹시 중형 제작기 있음? 중형 제작기 여기 있다 있는데 상속 공급기 달아져 있는데 아니 중형 제작기 내 말은 제작기는 모르겠다 레진 가.. 레진 갖고 올까 아니 이따라 봐봐 이거 배치가 약간 어지럽네 전체적으로 여기가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그래 저 안에서 발견했다 저 우주선 쓰레기 안에서 아연이 발견됐다. 아 저기에서. 음. 있길래 바로 바로 챙겨왔다. 여기에서 연구자를 우린 얻어야 한다. 어 그리고 여기 여기 그거 많으니까 좋네. 어, 풍력 발전기다. 작은 거지만 도라는 거네. 어 그런데 근데... 어, 여기 안에 아직 자원 남아 있네. 어. 점토, 점토, 알루미 아, 테라이트. 그거, 어, 그거, 이, 그, 알, 아, 나못 죽는다. 여기다 갖다 버릴게. 집에 갖다 버려라거든. 요, 요쪽이면 집 가겠나? 굴러서 가겠지, 뭐. 아마도 알아서 가겠지. 아, 여기서 좀 희귀한 광물 두 개만 들고, 나머지는 안 버리고, 그냥 저리 놔두고 왔다. 이제 갈까요? 어디 가는데? 탄광. 뭐? 이 탄소 했지? 안 들고 왔지? 어? 여기에 탄소 안 들고 왔었지? 네가 들고 왔. 와... 나 알루미늄만 들고 왔다 했다 이거. 아 맞네. 응. 그러면은 내가 이거 기지 손보고 있을 테니까, 니는 자원 내보를. 내버려... 그거들고 갔다 온나근때 거기다 대충 내 팽겨칠게. 어. 그거 바이트 모어, 모, 모, 모, 모으고 있을게 광산가서 아 그거 태도 좀줄수 있나 그러면? 태도를... 테더를... 야 그거... 통 창고 몇개 있는데? 네개네개다 찼음? 네개다 채워서 올라고 지금 아... 거의 통 창고 일단... 두개 있을 건데 일단은 기다려봐봐 지금 당장 얘를 꽂아서 혼합물이 아니라 지금 혼합물 필요하지? 혼합물? 아 근데 몇개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원심분리기 작동중이다 타나톤스텐 하고 내려두고 가라 그럴까? 응너 음. 나와 아니다, 굳이 들고 가도 상관없다. 어차피 빨리 내려올 것 같다. 아, 맞다. 야, 혹시 그, 어. 긴, 그, 큰거 있다, 얘가. 영연큰 응. 거. 음. 응. 그거 보면 옆에 포장기 적어가지고 한번 봐. 뭐, 한 개, 두개 들고 가볼까? 어, 그거 어떤, 어떤 어차피 두개다 지금. 어떤 거? 어, 그두 칸, 그, 인벤토리에 넣어서 모오는큰 연구 제품이 있다 얘가. 어. 그거 들고 온나 오케이. 암과 좀 그거는 그거를 두고 그거를, 두고. 그거를 포장기에 꽂아 가지고 돌리면 되거든. 오케이. 일단 나도 테더는 몇개 들고 있어야겠다. 어, 테더 크기 어. 부족하니까. 뜨고 있는 게 나을 건데. 어, 내가 왔던 흔적이 그대로 있다 참고로 작업등은 전기 안먹는다 응 좋다 아 그거 미네랄 찾았다 바로 연구 들어간다 봐봐 75, 83잘먹히네역시 약간 두 번만 F 두번 눌렀는데 저기서 다섯 번 눌러야 될거다 했다 <웃음> 원심불리기 안 들고 와도 됐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왜? 호난물이 그렇게 많다 여기 어우 그럼 굳이 안들고 와도 되는데 몰라 있으면 좋지 그치 뭐 <웃음> 볼일 한번도 있을거 아니야 어뭐어 뭐. 어, 내가 버린 산소필터다 산소필터를 왜 버려놨어요? 어 쓰레기라서 호난물도 많은데 뭐 필요하다 했지 아연도 한번 찾아볼까. 어. 여기 봐봐라. 이, 예, 육각형 예쁜 게보인다 이거. 요놈들 해줘야 된다. 철망간 중소. 잠시 잠시 산소 공급이 끊기겠습니다. 왜요? 다시 연결됐다 오케이 야철 망간 중석을 만들었는데 혼합물 때문에 방해된다 알아서 철이해라 아니다 설... 아 이게 중석이 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다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너무 많아서 그런 거더라 <웃음> 벌써 세 개나 있거든 아, 자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정신이 없다. 흙좀파야겠다 오늘도 끝. 응, 응. 내일은 내일은 끝. 내일은 끝. 내일은 끝. 내일 요것도 전기 들었다, 일일이. 아. 괜히 말, 치만 그래서, 음, 저, 테드 연결 안된 상황에서는 계속 전기가 꾸준히 들었다. 급파는 것까지 포함해서. 으악. 진짜 극혐이었어 테드 있어도 다행이다. 해도 없으면 땅도 제대로 못팠다. 계속 전기낭비 돼가지고 연구자원 좀 연구하고 있을게 몇바이트 필요하지? 얘 30밖에 안준다 1000바이트 넘게 필요하다 아직 그냥 커다란 것좀 주워서 오면 되는데 커다란 거주울 만한 건 없다 딱기억이 그냥 미네랄 좀 누르다 보면 엄청 많이 들어온다 뭐 봐봐 벌써 80일이나 들어온다 이거 그래도 그 정도 가지고는 의미 없다. 연구 챔버도 가져왔는데. 얼마 들고 와야 되지? 그 커다란 거 있다 이거 유기물, 미네랄 뭐 그런 거, 큰 거. 어, 그런 건잘안 보인다. 쫓겨는 그런 애들밖에 안 보여. 땅속에 가끔씩 큰 것도 있는데. 어, 그러니까 그큰게안 나오대. 한 번씩 있... 그 지구에서처럼 있던데. 놀러 로 갈까? 좀더 뒤져 볼게 내가 음. 여기는 바람도 괜찮게 불고 항상 나쁘진 않고 뭐 딱히 그래 있는 건 아니다 여기 저야 밤이 오는군요 지금 몇바이트지 혼합물 레진 찾았다 연구 바이트다, 나이스. 저거 그렇다. 얻을 수 있으면 개꿀이네. 텅스텐 필요하나, 계속? 텅스텐? 필요하지, 앞으로도 계속. 그건 많이, 개옵게, 많이 개, 많이 개둘게, 일단. 응. 음. 그, 커다란 그런 거는 잘안 보인다. 이 쫓겨난 이런 것들 잠깐만 저건가? 아닌데 저건 그냥 바위 잖아 어야 찾았다 드디어 미네랄 큰거오 다행이다 이거를 어떻게 쓰냐고 Q 눌러서 어떻게 쓰냐 이거 인벤토리 열어가지고 어. 그 포장기를 어. 그 블럭에다 갖다 꽂아라 어아 포장하기 어 그럼 포장이 하 뜬다. 그걸로 포장시켜보자. 그 다음에 가방에다 놓고 오케이. 근데 여기 동굴 돌아다니다 보면 천은 금방 벌겠는데 거의. 그 정도로 그렇게 쉽게 벌리지 않는다. 큰게 없으면 쉽게 안 벌린다. 아 생각보다 잘 벌린다. 미네랄이 널렸다. 큰 거는 어? 라테라이트가 발견됐다 라테라이트보단 아연석이 발견되도 아, 아연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냥 캐다보면 나오게 돼있다 일단 종량들 다 제거하고 이 종량이 은근히 골 때린다 테라이트 일단은 필요 없지. 오케이. 나 테라이트, 당장에는 우리가 가져온 게 있으니까 필요는 없지. 난 발견했으니까. 이거 가져놓은다, 그래서 있으면 가져놓아야지. 지금 철망간 중석으로꽉차 있다. 훗날 토이... 아이치가... 텅스텐이 될 친구들이다. 어? 뭐야? 뭐 이상한, 이상한 새로운 걸 찾은 느낌이다. 레진이었다. <웃음> 발전기를... 발전기 내가 저것만 열어놨고. 락. 락. 쓰러져라. 딱. 종양만 들게 많다. 어 뭐야? 이땅 진짜 정신없다. 어, 좀좀 좀 특이한 광물이 보였다 는 애. 여기 지형이 좀 많이 먹네 어, 처음 보는 광물이다. 어, 어, 이놈 봐라. 왜? 그래. 처음 보는 광물을 발견했다. 좋은 의미다. 오. 어... 한번 캐, 캐서 와볼게. 어... 뭔지는 확인해 봐야지. 약간 느낌 있는데 얘가, 얘가 혹시 그 놈인가? 어? 석영이네 아이 석영 아, 뭐 갖고 온나? 쓸모있다 아..아..아연인줄 알았다 아 근데 석영같이 생겼던 뭔가 진짜 현실방영 오지게 진짜 진짜 수, 불순물 들어간 수정 같이 생기게 났네. 아 여기 종양만 많다. 안돼 미네랄 나무가 써졌다 저 종양 때문에. 아 종양 이 자식 용서하지 않겠다.